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분들이 한 분은 포항 한 분은 부산 한 분은 거제 한 분은 포천 이렇게 다양한 각지에서들 오시잖아요 도대체 사람들이 생각할 때뭐 거기나 거기나 뭐 대충 본떠서 만들면 되지 뭐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유형이 하는 거 제대로 하는지 알아보고 최대한 알아보니까 음. 성문 소장이 제일 나은 음. 것 같다 해서 음. 이제 찾아오시는 음. 분들인데 그렇죠. 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냥 우리 선생 마우스피스 음. 입에다 끼니까 마우스피스라고 이제 음. 하죠 음. 마우스에 하나의 그 조각을 낀다 음. 마우스피스죠 그러면 은 많은 분들이 요즘 이제 홈쇼핑 인터넷에서 요런걸 보고 거 많이, 음. 아니 뭐 어차피 그거나 그거나 음. 내용 들어보니까 다 똑같지만, 응. <웃음> 어? 아톡 내밀어서 뭐 기도 열어준다는데 뭐 그게 그거 그거 아니요? 에 네. 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오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응. 근데 이분들은 왜 여기서 맞추고 그러는지 응.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 응. 왜 그럴까요? 응. 요거와 응. 그런 마우스 피스 똑같이 음, 마우스피스네요. 요거는 음. 셀프 마우스피스, 요거는 음. 치과에서 맞춘 마우스피스. 음, 음. 뭐 요거는 좀 거칠고, 음. 투박하고, 음. 불편하고. 음. 근데 요거는 치과에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거 만들어준 치과는 많이 있어요. 음. 어, 이렇게 해주세요. 음. 몇주 전에 오신 분이 이렇게 치과에서 만든 거를 딱 끼자마자 바로 빼고 음. 도저히 못 하겠다. 워낙 불편하거든요, 사실. 음. 이렇게 아무리 잘 만들었다고, 오히려 그 사람 표현에 의하면, 음. 이거 뜨거운 물에다 사 함께 나는 차라리 그게 더 편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워낙 불편했기 때문에. 음. 치과에서 만든다고 다잘 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음. 아, 그렇죠. 교정기를 만들듯이 만들면 음. 엄청 불편해. 그래서 그렇겠죠. 많은 치과들이 요즘 이제 코골이 저 보면 치과에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코골이에서. 음. 돈을 좀 많이 쓰시는 거것 같더라고. 아. 음. 이렇게 하는데 보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차피 똑같이 본을 떠서 똑같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드는데 그 디자인적인 측면, 물론 요렇게 그 모노블록 타입으로, 그러니까 원피스 일체형으로 많이 되어 음. 있는 거. 음. 요구하고 이렇게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는 분리형이라고 하는 걸로지 많이 구분이 되죠 그래서 국가에서 만드는 것들도 보면 이런 일체형과 분리형으로 나눠져 있어요 음.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일체형이냐 분리형이냐는 물론 근본적인 차이는 있지만 음. 얼마나 사용자가 음. 편안하게 쓸수 있게끔 하는 거는 기본인데 아래톡의 위치가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도 천차만별이고 부작용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잡아내는 그게 능력이기도 그렇죠. 하고 기술이기도 그렇죠. 한데 그렇죠. 말, 어떤 식으로 잡아느냐 음. 그게 이제 나름대로 노하우겠죠. 음. 근데 대부분 지금 매뉴얼 코가스면 의학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매뉴얼을 보면 음. 최대 전방 능형의 60%를 기준으로 그 잡아요. 음. 70%를 잡아 이렇게 나온다. 그데 최대 전방 유동량이라는 게 내가 이렇게 내는 최대한이거든요. 음, 이렇게 아래털 아래턱을 내면은 양. 음. 근데 이게 아래턱을 내는 양을 해보세요.면 잘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아 왜? 모르겠어요. 그게 사실 잘안 하는 행동이잖아요. 아래턱을 별로 이렇게 내밀고 살 일이 별로 없어요. 살 일은 없지만 어려운 일은 아닌데. 근데 해보면. 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내매는 걸 힘들어 해요. 응, 우리 전무님은 여기서 이제 맨날, 이가 보니까 뭐 그냥 쉬운데, 네. 보통 사람들 그 자리. 아, 그렇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만큼밖에 처음에는 못 내밀지만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더 내밀어질 수도 있다. 그거 이제 그 전방 이동량의 한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응. 턱을 내매는 양. 아래턱을 이만큼 내면 리 뒤쪽 공간이 그만큼 열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뒤로 너무 많이 떨어져서 요것만 안 떨어지게 잡아줘도 충분한 효과를 보는 사람인가 하면 이 턱이 떨어지기보다 혀가 떨어져서 음. 혀가 넘어가서 하는 사람은 들 그만큼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음. 그 혀가 넘어가는 양만큼 더 앞으로 전진을 시켜줘야 돼요 그 양이 턱 뿐만이 아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라면 그 공간을 얼만큼 더 확보를 해줘야 되고 요런 기준치가 그걸 계산해서 나올 수도 없고요 음. 뭐엑스레이 찍는다고 나올 수도 없고요 음. CT, MRI를 찍어봐야 그렇게 그 결정량을 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건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아래턱을 내밀었을 아, 때 그렇죠 다른 동안하고 일반하고 틀릴 것이고 현상시하고 완전히 다른 상태가 사람의 그렇구나. 마음을 어떻게 CT 찍겠어요? MRI를 어떻게 찍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특별한 방법을 찾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내 몸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몸의 신호를 찾아내서 음. 그거를 확인하고 음. 서로간에 공감하고 교감하면서 음. 음. 찾아내기 때문에 음. 아, 어, 주 독특한 방법으로 음. 정확하게 찾아내죠. 그쵸.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씀면 와야 돼요. 소장님은 이거를 하시는 게, 물론 음. 이제 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는 뭐 당연히 뭐 있겠지만,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는, 소장님이 일을 하시면서, 최대한 내가 사용해보고 내가 편한 거, 그게 또 상대가 편안한 거 그래서 이거를 착용하는 사람은 값을 치르지만 어쨌든 이거를 통해서 가장 그 편안한 상태로 고쳐질 수 있는 거 이게 이게 전체 백 중에서 70% 80%는 차지한다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장님을 신뢰하고 거제 부산 뭐 요새 계속 김해에서 그렇게 많이 오시더라고요 오늘도 김해에서 지금 이따 5시에 한번 오시는 분이 있는데 뭐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멀리서도 거리와 상관없이 소장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또 분석을 받고 아, 그러면 합당하면 제작을 하고 하는 그, 거죠. 그 동네에 뭐 이런 거 만들어져 많는직관는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많이 있죠. 사실은 이게 수술을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똑같은 수술을 했는데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하기도 하고 음. 수술이 잘됐는데 죽기도 하고 장치는 잘 만들어야 되는데 효과가 <웃음> 없어요. 이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웃음> 그 20년 <웃음> 네. 동안 해오신 소장님만의 아, 네. 네. 서비스 죠 고객은. 그 수율의 그런 차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우스갯 소리로 약사는 약안 먹고, 약을 수술 안 하고, <웃음> 음. 그 다음에 붕어빵 장사는 붕어빵 안 먹고. 하여 자기가 하는 거에 그런 문제점들을 아는 사람들은 음. 안 하게 되죠. 잖 그렇죠. 있잖아. 그렇죠. 근데 저는 결과들을 응, 매일 하고 정리시고 매일 하네요. 매일 안 해요. 매일, <웃음> 매일 한다로 진짜 예전에 지금 제가 이제 치아 아 새로 하셨지. 손보고서 이제 그동안 못했었잖아요. 근데 응, 그이 응. 구강 공간이 늘어나면서 응. 훨씬 불해졌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러니까 코를 고는 날안 고는 날이 있고요 음. 컨디션에 따라 다르고 음. 술을 마셨냐 또는 과식을 했느냐 컨디션이 음. 안 좋느냐 뭐 음. 그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편차가 탁 있더라고요 음, 음, 음. 그래서 그걸 이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아 오늘은 장치를 끼고 해보자 오늘은 음. 안 끼고 해보자 계속 그 제가 이 어플까지 녹음을 하면서 네, 자거든요 음. 그러면서 딱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떠지면 음. 알람 울리기 전 대부분 요새 눈이 떠지더라고요. 음, 음, 음, 그때 컨디션 머리가 좀 맑다, 음, 가볍다. 음. 그때 이 수면, 바이오리듬? 바이오리듬이 아니고 음. 우리 숨소리 듣는 거예요. 아, 아, 음. 소리를 패턴을 분석해 보면 음. 확실히 무거운 날은 코를 을 음. 고른 음. 날이, 그렇죠. 고른 시간들이 되더라고요. 아, 보면... 음. 음. 그래서 그럴 날이 될것 같으면은 끼고 음, 뭐 컨디션 괜찮다, 안끼고 음. 음. 안 그러면 이제 컨디션 조절을 하거든요 어, 좋네요 어.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여기 오시는 많은 분들처럼 막 어마어마하게 코골이 환자는 아닌데 그렇죠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을 음.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야 이건 정말 일상에 음. 엄청난 그 컨디션 관리 건강관리 예, 굉장히, 네 굉장히 유용한 도구다. 그러니까요. 뭐 그거.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옥 침대니 뭐 무슨 무슨 매트 요새 뭐 치, 요새 뭐 치, 이런 매트가 사잖아요. 아니고 돈 그러니까, 거 사잖아요. 침대는돈 천만 원짜리. 그러니까 그런 거 사잖아요. 음. 근데 사실은 그런 거 사서 하루 이틀 뭐 이렇게 며칠은 효과가 있겠죠? 네, 뭐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저는 뭐1몇0만 원짜리 음. 써보라고 해서 제가 써도 맨날 이것이 무엇인가 맨날 쳐다보고 그러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네. 이 호흡이 가장 중요한데 호흡을 네. 잘할 수 있는 먹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거의 응. 몇배 차이죠.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숨만큼 응. 중요한 게 어디고 근본적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굉장히 응. 많은 곳곳에서 정말 우리 황청풍 소장님을 찾아서 네. 오늘도 어제도 예, 오십니다. 어, 이제 이제 장치의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응. 지금 이거 이 홈쇼핑에서 파는 음. 이런 그 일체형, 음. 그 다음에 수가들에서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일체형의 문제점이 음. 상당히 심각해요. 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곧 조만간에 문을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리스크가 많거든요. 음. 여기 오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그거 보고 이걸 사용해보고 음. 그게 두 세트에 얼마더라? 정말. 한 20여만 원 하니까 네. 네, 사고 어, 어, 이제 이해를 했잖아요 이 원리에 대해서 네, 너무 감사한 데 이해를 놈이. 하고 이걸 <웃음> 했어아 네. 맞아 그럼 되겠나 어. 첫째 불편해 두 번째는 며칠을 하다 보니까 이빨이 꼭붙여가 아파 아파 이 치아에 굉장히 무리를 가하는 구조거든요 맞아요 음. 이게 만약에 치아에 손상이 되어서 이걸 사용하다가 음. 이빨이 만약에 뽑혔다 음.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그 회사 어떻게 해? 그러면 이게 다소송까이거든요 그럼요 저는 이거는 일회용이지 장기간 음. 쓰는 게 아니다. 음. 일회용 치고 너무 비싸죠. 맞아, 요 일회용 치고 너무 비싸죠. 그럴 바에는 그왜 있잖아요, 몇만 원짜리 일회용. 어디 이제 그건... 멀리 가 여행 가야 되거나 그런 거할 때. 그 사실 그거는 임시 방편이기도 그렇죠? 하고. 맞아요. 임시 방편이죠. 아닌 것 같아요. 음, 맞아요. 그냥 원리 설명할 때 음. 그냥 쓰는 거지. 음. 어떤 그 사람이 이거 껴보고, 아, 이런 구강면 장치가 이런 요런, 요런 느낌을 못쓰겠다. 음. <웃음>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좀 문제긴 한데, 음. 어쨌든 원리는 똑같은데. 자, 그리고 이제 또 요거가 맞춤형, 음. 치과에서 맞추는 이제 오노블록, 요거죠. 음. 요거의 문제는 뭐냐면, 맞춘다고 하는 거는 이처럼 돈을 떠서, 어디론가 가서, 음. 그 다음에 이런 바이트라고 하는, 음. 이런 위치를 새로 설정해서 음. 여기에 기준에 서 맞춘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여러 번의 공정을 거치면서 오차 변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1로 시작했는데 음. 결과물은 1.5나 2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걸 다시 2를 1에다 끼면 음. 안 맞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때는 잘 모르지만 뭔가 이상할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요거는 그냥 이대로 만들어진 채로 끼울 수밖에 없어요. 수정이나 어, 개선이나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어, 그게 안 되죠. 아, 다시 만들려면은 이제 원화 우체가 크면 다시 음. 만들어야죠, 당연히. 근데 이 사람의 감각이 맨 처음 해 보는 거는 이게 이상해서 이렇게 어색한지 음. 정상인데 어색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그러고 주는 대로 끼 껴요. 그러면 이 만약에 틀어졌다 또는 어떤 위치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음. 상태에서 계속 끼게 되면 이것도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가 이제 어떤 치과에서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괜찮은데요. 음. 오랫동안 몇 달을 쓰다 보니까 이제 턱이 아파서 못 쓰겠어라고 얘기를 해요. 음. 왜 그런 현상이 생길까 음. 보면 저희가 그 처음에 이 장치를 맞출 때. 음. 이제 맞추고 나면 세팅할 때자 음. 균형 체크하고 음. 상하, 전후, 좌우의 턱관절과 치아 상태를 다 점검하시고 조절하시고 그래서 가장 최적화된 상태에서 맞춰주는데 그게 최적화 상태가 0.1mm 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음. 우리 인체에서 음. 0 1 m m 이 정교한 통밀바퀴에서 0.1mm라면 그거는 얼마 안가서 고장이 나버릴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몸은 그를느끼는데그를 점검 안하고 그냥 어? 괜찮죠? 안 아프죠? 오케이 통과해 버리면 음. 이게 하루 둘 쓰는 게 아니라 년을 써야 될 수도 있고 시간도 한두시간 쓰는 게 아니고 몇 시간씩 써요? 일 7시간 지금 막 오래 쓰는데 그게 문제가 되면 반드시 탈이 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병원에 공급을 하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 처방을 해서 이쪽으로 보내라고 하는 이유가 음. 병원에서 이런 케어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병원에 가신 분들의 그 만족도가 음, 떨어지니까 맞아요. 생기더라.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일반인 생각은 의사는 다 모든 걸 잘할 줄 알지만 음, 음. 아니, 의사는 자기 분야에서 잘하는 거지 음. 만드는 분야는 저희가 잘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 그렇죠 그래서 병원의 진단이 음. 전문이에요. 그렇죠. 진단을, 진단을 하고, 그렇죠. 병의 원인을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데 우리 사실 수면무호흡증은 진단이라고 할게 꺼내어 구멍이 막혀서 숨이 안지는 거기 때문에 음. 병원에서 진단을 해서 이쪽을 보내기도 하고 내가 내병 내가 스스로 진단해서 나는 저거 사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란 음, 말이죠. 음, 음, 음, 음. 어쨌거나 병원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한 세팅 과정이 사후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건강 중요한 요소라다 음. 우리나라 병원에 좀 구조적인 문제기도 한데 음. 워낙 환자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비인후과 하루에 뭐 수백 한 사람당 뭐 보통 스8 0명 100명씩 보고. 음. 치과도 3, 40명씩 본다고 보면. 파고 음. 10명씩도 보고. 음. 우리 연구소에 3, 40명씩 온다고 생각하면 저는 아이고. 진짜도 못할것 같아요. 뭐 돼요. 저희 보통 한 대여섯 명밖에 안. 그렇죠. 그래야 좀더 집중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최적화된 상태를 만들어주고 그 사람의 이야기도 듣고 그 사람의 상맞을 음. 컨설팅을 제대로 하죠 그렇죠 음. 10분에 한명씩 보았다? 아. 이거는 그냥 규격화된 틀에 찍어서 넘겨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음. 그런 저는 의료가 그래게 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우리는 의료가 아니고 제조임에도 불구하고 음. 그 사람의 최적화된 상태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사람당 한 시간 정도의 시간은... 그 사람의 집중적인 커뮤니케이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최소. 음, 음. 할 얘기 많은 사람들은 막한 시간, 두 시간씩 막 얘기를 하는 하는데 <웃음> 그렇지만 들어줘야 돼요. 음, 그럼요. 그러면서 그 사람만의 특별한 뭔가가 있거든요. 음, 여튼 음. 상담을 하다 보면 재밌고요. 음. 저희가 하는 일은 뻔한 원인을 특별한 그 사람만의 특별한 장치를 만들어주는 일이잖아요. 음. 그래서 그 사람의 최적화된 상태를 찾아 주는 것. 이게 음. 저희가 하는 일이죠. 그렇죠.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얼굴이 못 생겼다. 말을 못 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은 싫어요. 또 괜찮습니다. <웃음>